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하.. 기대된다 음 어때? 시원해? 음! 아.. 진짜 짱 시원 음. 이빨이 시려 <웃음> 아.. 더웠는데 진짜 와.. 마침그 슬러시 먹을 때 같아 머리에서 띵 하잖아 그런 느낌? 아 진짜 좋다 이거 흡입할 것 같아 입맛 없을 때 이거 짱이다 이것만 있으면 여름 날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렇진 않겠지? <웃음> 이 더울 때 먹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? 이거 그릴? 음 <웃음> 그릴 한번 갈까? 더울 때 먹어서 그런지 빨리 배불러진다 우리가 면을 엄청 삶았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한 2인분씩 먹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2인분씩 <웃음> 먹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인정 우리 항상 좀 그런 거 많이 해 근데 다먹면 삶을 때 요렇게 해서 요만큼 500원짜리 동전 분량 하라고 하잖아 그게 1인분이래요 보통 진짜? 나좀 그렇게 해보니까 작던데 양이 그건 보통의 1인분 왜 내가 보통일 수도 있는 거지 <웃음> 음.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식당에서 1인분이라고 나가는 그 양을 말하는 거 아닐까? 사실 기준이 그렇겠죠? 집에서 먹는 데 식당 기준으로 참을 필요는 없잖아 더 많이 먹는 거지 그렇지 집에서 해먹는 이유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데 <웃음>